문적이다. 음. 안녕하세요. 다안녕하들요국사람내한 <웃음> 어. 생각했던 곱창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 한국 한국 사람들. 한국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사에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국 무슨 <놀람> 내가 이서진 때일 건데? 뭐해? 니뭐랬는데억울라야 이서진 뭐 낫다 <놀람> 네 어, 이러면서 뭐 내가, 아. 내가 이서진 때일 건데? 야, 너 센가 이거안쎄 이거. 1, 대일 아이가 아까도 잘못듣는데 어쩐지 아더라아난해장난해나요 1호, 2호, 나나 기들었어. 맞아. 가시 없지? 네. 몇일날? 1일날 아, 아니야? 아, 야 아, 이 <놀라> 아, 빨리 아. 야 아. 아, 아. 아, <놀라> 사운 <웃음> 나왔어요. 사자 나왔어요 근데 너무 서비스 같아. 서비스 같아. 요가다가이 거야. 다 가는 거야. 다는다 가는 거야. 다 가는 다 가는 거가 해줄래?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이제 입성도 갈 거예요. 아침에 저희가 <웃음> 거의 죽다 살아났거든요. 진짜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고 그래서 준비하고 나서 네. 가고 있습니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리고 아 제가 <웃음> 신발 이거. 보고 <웃음> 출발 꾸겨 신지 말라고 했는데 알고보니까 꾸겨 신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참별별 어? 그게 다 있어 다섯 너뭐 시킨다고? 매운맛이 샤워. 시원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아, 나도. 살려줄게 조명 짧아, 이거. 진짜. 음. 이거는 항상 이게... 이거... 이거... 잖거 장어도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너무 예 한번 보여색감 진짜 이아 아... 아... 아... 아... 너무 싫다 싫어. 아직 싫어도 될까? 맛있다 빨리 빵어 헝그리. 저 우리 거다. 네. 우리 거다라는 말만 지몇 번인지 그러니까 토스트. 약간 계란 토스트같은 거 라우마 일단 그냥 약간 핫 к 같은어 이에불려어 잘이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을 이거, 이거, 이거, 을이이 근데 지금 대기 20분이라고 하거든요 과연 그녀는... 오, 주문하시면 한 20분 걸릴니다내거그 어? 네 다음에 나와. 이기공춘샷이야 지금 주문하시면 한 20분정도 걸릴수니라 참고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와, 48분! 48분 뭐더 해? 이 뭐야? 왜 <목소리가> 학대가 됐지? 아이씨 힘들었다! 그 서시쟁이 둘이서 그니까 <목소리가> 니 자랑스럽게 들고 가고 있는 거 너무 웃기다고 가즈야 가즈야 내 부산역 맛집 아. 로테리아에서 먹고 왔다, 이거. 지이 베이스만 해주다. 안녕. 타세요.